아, 야, 이거 잠깐 말이 되는 건가요? <웃음> 하후 <오하. 웃음> <웃음> 아, 거거 이거 누가 이겼어? 누가 이겼 누가 이겼냐 이거? <웃음> 제발 부처님 말라신이요아아0 0의 사진찍자 사진찍자 김찌 찰칵